안녕하세요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한 안전교육 강사 임진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그림책은 펭귄나라의 달리기 대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펭귄나라의 달리기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구를 지켜야 하는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책을 한번 읽어 볼까요 펭귄나라 달리기대의 내용은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면서 지구가 아파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구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는 펭귄들의 달리기대의 그림은 책이 끝날 때까지 물음표가 따라다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황하는 펭귄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달리기 규칙이 바뀌었나? 이번에는 작은 나라에서 열렸나? 개미처럼 작은 펭귄이 사는 나라라서 그런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궁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세요 아이의 이야기 속에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땅이 부서졌네 얼음이 왜 작아졌지? 펭귄이 있는 땅이 너무 작아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 펭귄이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와 연결해서 점점점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렇게 돼서 얼음이 작아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주변에는 지구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오존층이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한 만큼 빛과 열을 받아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하지 않은 열과 자외선은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오존층에 나쁜 공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필요 없는 열과 자외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존층이 약해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게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더워지는 이유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 쓰레기가 생기고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 에어컨을 사용할 때 나오는 가스 사람들이 건물이나 집을 짓기 위해 숲을 해치고 거기에 나무를 베어 나옴으로써 산소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생기게 됩니다 산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이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물론 숨을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를 강한 태양으로부터 보유한다는 거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음, 답변을 들어보세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은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 선풍이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방법들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부채를 만들어서 놀이를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펭귄나라 달리기 대회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림책을 활용한 안전교육 어떠셨어요? 오늘 펭귄나라 달리기 대회라는 책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난대피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 오겠습니다